바로, 게임을, 게임을 시작하지. 게임물이요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와, 배그한다. 와, 정말이네. 와, 이제 막 시작했어요. 첫판입니다. 저 집에 있네, 저 집에. 저 새끼 죽을 수밖에 없겠다. 자리가 너무 안 좋다. 그치만 재수 없으면은 나이스. 야 이건 진짜 지면 바보였다. 뭐야 뭐야? 아 당연 가능. 산옥에서?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딜. 구상 먹을 때마다라고 했으니까 붕대랑 음료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? 산옥. Go, go! Yeah! y p y p 이거 한 번은, 한 번은 열심히 해보고, 한 번은 존버만 존나 하는 거지. 응. 한 번은 팀풀을 열심히 하고, 응. 너는 좀 다른 데 데려서 처먹어라. 응. 눈치없이 같은 데 오지 말고. 야, 구상은 아예 먹지를 봐. 아니야, 하나는 먹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. 하나는 먹어놓자, 그래. 왜냐면 어피 마이너스 천 원이니까 천원쯤 아무것도 아닌 천 원은 껌 값이다! 아이 껌 값이기는 하지 어. 야! 2판 이 2판 이 포기해! 2판 1투 포기해! 이러는 존버가 안 되거든요? 아니 뭔 저격총만 나와? 도라이냐? 아니 왜 이렇게 붕대랑 애드가 없어 어? 애드 있다 드디어 피가 안 깎이네요 개멀 휘판 내가 먹을래 개멀 휘판 먹고 어 붕대 붕대 나이스 붕대 야 제발 붕대 좀 제발 붕대 좀 제발 붕붕대대 좀좀여있다 나이스 붕대 열어볼게 아주 좋아요 굿굿 굿. 음? 굿! 이정도면 뭐 이제 좀 괜찮거든요? 미라냥 <웃음> 개웃겨 미라래 <웃음> 체프닥 치코리타! 나는 약다위 먹지 않는다 약을 먹는 것은 나약한 녀석들이나 하는 짓! 나약한 녀석들 <웃음> 야 이거 뭐 맛있는 거 있냐? 아 뭐야 할아버지 비키세요 여기 부캠이랑 너무 가깝긴 한데 아, 일단 붕대 건졌고요 아, 어, 나이스... 진짜 나이스다. 뭐이 정도면은 정만 안 만난다면 <웃음> 괜찮다. 여기 너무 허허벌판이야. 근데 이러면은 그냥 뭐 그죠? 그냥 탑텐이겠다. 어, 지금 열네 명 생존이라서 무조건 탑텐이거든요. 어, 야, 잠깐만 여기까지잖아. <웃음> 시빌 생존, 미친. 우리 자리 근데 너무 안 좋아. 자리 너무너무 안 좋고요. 야 씨, 자리 너무 안 좋은데 진짜? 이런 멍청한 놈. 왜 거기 서가지고 쏘고 있어, 그거를 멍청하게. 그죠? 오. 같은 팀이 쳤들 <웃음> 켰노? <웃음> 방금 제일 깔렸거든. <웃음> 방금 제일 깔렸거든. 존나 <웃음> 웃기네 아, 답3입니다 성공 뭐야? 여기서... 여기 가자고... 어 가능... 가능... 가능... 가능... 가능... 인데 이거 이거 이러면 킬이 될려나 여기 누가 좀 내리긴 하네요 그죠 일단 총을 먹고 세팅을 하도록 합시다. 여기서 신나는 노래? 킬당 5,000원인데 신나는 노래. 나 그냥도 킬당 5,000원 못하는데 이거 싫어야나 <웃음> 그냥도 못하는데! <웃음> 소리가 근데 아예 안 들리진 않네. 그치만 아예 안 들리진 않는데? 잘안 들리네. 용감해진다. 엄청 배그 천재 같아 보여요. 에헴! 아 그렇죠? 에헴 에헴. 아 배그 천재 같네. 아 참나. 야쓰 어유 우리 애기 발꼬락 너무 귀여워 우 애기는 안아줘요 왜왜왜 일로 왜? 와봐 봐봐 너 후원으로 혼내준다잖아 너 자꾸 누나 불면 혼나 안 혼나 응? 너 자꾸 누나 불거야 응? 어? 뭐? 말 듣고 하는거야 지가 누나한테 말 듣고 하는 거야? 응? 응, 네. 음, 이런 응, 음. 짱나? 음, 누나한테 말 듣고 나 하고 말이야 응? 뽀뽀나 해 뽀뽀 뽀뽀